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전 장길성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을 만나 뵙게 정말 반갑고요. 어, 여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어, 귀, 어,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럼 저 강의 소개부터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 강의는 제 1강부터 어, 29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상당히 길죠, 그죠? 아, 전부 다 1시간짜리 강의로 아, 29강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자 여러분, 자, 이 강의 29강까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강까지 여러분들 충실히 이 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서 영어로 대화를, 대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어 영어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 대한민국에 과연 영어를 뭐 모국어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제가 보기에는 뭐한 5% 혹은 3%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 꿈은 대한민국의 약 20% 내지 30%의 사람들이 누군가와 영어를 영어로써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스피킹 연습의 연습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요인은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스피킹이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어. 그두 번째 요인은 리딩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리딩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이두 가지 요인이 우리를 그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스피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뭐 영어를 많이 배우셨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야, 스피킹 연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 의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그죠? 어.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언어의 발전이 이루어 그,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딩 연습, 리딩 연습도 이게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게 되는데. 리딩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스피킹 연습만 한다고 해서 스피킹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표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스피킹 연습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지 그냥 스피킹 연습만 한다고 해서 스피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실 스피킹이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실제 로제 주변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어, 그분들 정말 뭐 번역하시면 영어를 오죽 잘 알겠습니까? 아, 굉장히 영어에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문제는 스피킹을 하시라 그러면 못하신다는 거죠. 뭐 전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연습한 그 스피킹 연습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더라는 거요. 두려워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 그렇다고 보면 리딩과 스피킹이 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 제가 사실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어, 6년 정도 됐고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좀그 어,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혹은 그 고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결과들이안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스피킹이 전혀 안 되다가 결국은 스피킹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것들을 많이 봤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죠? 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부터. 일정 수준,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분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저하고 만나셨던 분들은 대부분 스피킹을 시키면 일단은 두려워해요. 그죠? 어, 일단은 두려워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그죠? 어, 또 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뭐, 스피킹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제가, 하여튼,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좋은 결과도 많이 봤지만은, 문제는 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막 그런 게 아는 게 없었어요. 혹은, 아,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사실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죠? 아. 근데, 그, 이제,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심어 주니까 결국은 스피킹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스피킹하는 시점은 어떤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그죠? 일정한 일정한 단계가 있어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물론 자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어, 뭐 선생님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은 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영어를 배우는데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를 영어를 그 다루면서 그래 하는데 문제는 스피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일단은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영어를 많이 공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이미 이런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킹에 직접 뛰어든 경험이 없는, 없었어. 자기가 스피킹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혹은 이런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의무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어뭐 조동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저기 접속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 스피킹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그, 경우들이, 어, 그, 있는, 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제 목표는 사실 그, 이미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 하지만 그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지 못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베이직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감히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이두 부부 부류의 사람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개월 강의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스피킹 연습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겠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자, 여러분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영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곳에서 이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계속 영어로 파트너와 함께 스피킹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정이 못 믿으시는 분은 직접 찾아와서 보셔도 좋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강의를 그잘 들어주시고, 제가 또장 코치, 저, 그냥, 자칭 장 코치라고 합니다. 장 코치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어. 그죠? 어,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예? 자,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도 잘 하시면서, 자, 충실히 3개월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그죠? 진짜로 스피킹 연습에 뛰어드셔도 됩니다. 자, 서울 주변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은 어, 제가 감히 그냥 어,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희 모임에 오셔서 어, 강의, 그 스피킹 연습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혹은 가까운 곳에 어떤 스피킹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서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어 보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어. 그리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하느냐 하면, 그죠. 어. 배, 본인 생각에 베이직이 좀 약하다. 아,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 정말 강한 곡기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감을 엄청나게 얻고 실제로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게 리딩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책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 교과서들, 그죠?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다루게 될 부분은 사실 이 강의 속에서는 아주 뭐 복잡한 어떤 문법이나 복잡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 굉장히 체계적이고 기본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까 그러니까 스피킹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할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1강부터 29강까지 이렇게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그강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기예요 어, 기본기인데 사실 기본기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뭐 기본기 중요성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죠 어.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 기본기의 중요성을 자꾸 망각해버린 경,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 자,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건물을 짓는데, 1년짜리 공사에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1년짜리 공사에 6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보통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이 기초 다지기에 보통 6개월 투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축 건물 그, 그 공사하는 그 현장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 기초 다지기에 6개월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과정인데 한층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층 올라가는 데 1개월씩 걸리니까, 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총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기초 다지기에 6개월 한층 올라가는데 1개월씩 해서 총 6개월 그러니까 총 1년 공사가 이렇게 자, 유, 그,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다지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이유는 그죠? 발전을 보다 신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가지 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도 뭐 다들 그 취미활동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취미 중에 하나가 당구 있거든요. 그죠? 네, 당구 제가 지금 당구 에버리지가 150입니다. 150. 네. 근데 이 당구 에버리지가 언제부터 150이었냐면 제가 대학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에버리지가 150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그러니까 10 10몇 년, 13, 14년 정도를 150 에버리지만 쳤다는 건데, 사실 계속 단구를 치면서도 실질적으로150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물론 뭐 많이 치진 않지만은, 취미, 취미 삼아서 조금씩, 가끔 가끔 치치지만은, 13년이 지났는데도 13년 전하고 에버리지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기본기를 좀 무시했는데,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 400을 치고 500 혹은 700을 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 친구들은 처음 배울 때 혹은 뭐 중간에 어 누군가한테 배울 때 확실히 전문가한테 배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어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걸 보고 흉내 내면서 이렇게 배웠고 이 친구들은 실제로 막 300, 500 자기보다 훨씬 에버리지가 높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본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들이 300이 되고 500이 되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예를, 자, 이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기본기라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 이 기본기인데, 저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어, 단어 열심히 외웠죠, 그죠? 어,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버케브리리 2만 2천, 3만 3천 이런 책들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막 노력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어들을 무지막지하게 외운다고 해서 스피킹이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죠? 어.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어린애들 영어 교육하는 데도 이렇게 보면 막 영어 단어를 막 암기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암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초 다지기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영어가 있다면 영어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과연 의미문은 어떻게 구성되고, 명사들이 포함된 어떤 복문은 어떻게 구성되고, 혹은 거기다 부사들이 붙었을 때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구조를 띠게 되면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이, 베이스가 깔려지고 난 다음에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우리 그냥 농담사만 이런 얘기기합니다 그 국어 대백과 사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 펼쳐보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지만 은 실질적으로 국어 대백과 사전 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우리에게 아 네가 이, 그, 이, 그 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단어도 모르면서 한국말을 한다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휘라는 거는 꼭 그러니까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들을 필요에 의해서 외워야 되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2만 2천 단어를 외워라 3만 3천 단어를 외워라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 위주의 공부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과학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뭐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파그 분야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역계통 경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휘가요 엄청나게 방대해져요 그죠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어휘를 접근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주변 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들부터 순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휘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어휘를 외우기 전에, 어휘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기 다지기. 그러니까 그 어휘들을 암기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패턴으로 그 어휘들을 사용할 것인가. 구조를 먼저 깔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죠? 아, 그러니까 이 기본기 다지기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29개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3개월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특별히 자, 29강이니까 3개월이면 그, 막 30강 치면 그죠? 아, 약 3일에 3일에 한강 정도 어, 들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아,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그 신청하시면 3개월 정도만 오픈을 시켜드릴 거예요. 어, 그니까 꼭 일단 시작하면 3개월 안에 이기본기다기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 3일에 한강 정도 들으면 3개월에 끝나게 됩니다. 어, 뭐 절대, 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욕심내서 하루에 한강씩 막 이렇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왠가면 김치도 익어야 맛있다고. 그죠? 자, 진도 나가고 새로 배운 것, 새로운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내 두뇌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죠? 오늘 한 강을 들었으면 한 이틀 동안 그걸 복습을 하시고 또 두째 강 듣고 셋째 강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 이 강의 소개를 하면서 어, 특별히 자,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공부 방법은 아, 여러분들 이, 그, 그,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1시간 그 강의인데 앞부분 한 20분 정도는 복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장코 씨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실히 해와서 질문에 자, 어, 다,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죠그 나머지 약 40분 정도는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29강이라고 해서 많이 진도가 나간다. 많은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어, 지도해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그 강의 내용은 자, 전반부 20분은 복습 시간이고 후반부 40분은 진도 나가는 걸로, 아 그러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드린 거는, 그,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이제 1강부터 듣게 되시면, 노트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노트를 한권 준비하시고, 자, 요런 어떤 작은 대학노트, 어, 그죠? 메모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강의 그 사이트에 보시면 옆에 어떤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아요 어,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왜 여기 강의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강의 내용이 적혀있는데 여기는 강의 내용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강의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왠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그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노트에 작성해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실력이 자꾸 올라가요. 그죠? 어.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시고 정리하시고 그걸 복습하시고 그죠? 복습하셔서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자자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녹음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녹음기 뭐어 워크맨이나 어떤 휴대용 녹음기도 있을 수 있고 mp3나 그죠 mp3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목소리도 제가 그 보이스 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혹은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다양한 녹음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녹음기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꼭 녹음기기를 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자, 1강, 2강, 3강부터 쭉 진행되면서 29강까지 나가면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어 물론 아주 많지, 방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충분히 내 걸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노트를 보면서 암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암기가 되질 않습니다. 뭐 한강, 두강, 세강 정도는 그냥 뭐 눈으로 외워도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런데 뭐 15강, 17강, 22강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부분을 왠지 하면 23강 보면 제가 장 코치가 1강부터 22강까지 전부 다 복습을 시켜드리는데 답변을 못하면 그건 복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결국 은 복습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맛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녹음기를 딱 준비하셔서 자 노트 그러니까 강의가 진행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 적으시고 그리고 따라 적으셨던 것들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충실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소리 내서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이 녹음 기기에다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 요약 압축해서 그죠 전체 강의를 다 녹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트 작성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압축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40분 강의 같으면 압축해서 녹음하면 결국 한 10분 정도 강의, 10분 정도의 강의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실 한 열, 열강 정도를 압축해서 정리하면 뭐한 10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죠? 10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10강을 복습하시는데도 요 1시간 한, 한 30분 정도밖에 그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녹음해서 우리가 그 진도 나갔던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그죠? 요즘 뭐 직장생활 하시거나 학교 그 출퇴근 통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신다거나, 그죠? 뭐 산책 시간을 이용하시던가거나 여러분들 한가하실 때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 계속해서 녹음기만 들으면 됩니다. 그죠. 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노트를 잘 작성하시고 녹음 하시기 전에, 그죠. 녹음 하시기 전에 꼭 복습을 한두번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새로 배운 거는 왜냐하면 복습을 안 하고 녹음을 하면요. 녹음을 해도 이래 들어도 그죠. 무슨 내용이 자기가 잘못알아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녹음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니면서 항상 귀에 꽂고 이렇게 들으시면 약 3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스피킹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요, 요두 부분은, 그러니까 꼭요 노트를 준비하시는 것하고 녹음기기를 준비하시는 것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예.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 드려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제 소원 말씀드렸는데 어, 정말 그 영어를 원하시는 분은 꼭 스피킹 연습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을 하셔야 돼요. 어, 이제 우리 기본기 다지기 3개, 기본기라 는데 사실 기본기가 쉬운 기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난해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반드시 알아야만 스피킹이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뭐 아직 끝까지 들어보시지 않았지만 같이 있게 여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어,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하여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남동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이 강의를 마치게 되면 꼭 와서 스피킹 연습을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피킹 연습 없이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번역가도, 그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가도 실질적으로 스피킹을 할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죠? 토익 800, 900이 되더라도 스피킹을 할수 없는 이유는 스피킹 연습에 두려워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애,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엄마와 아빠 혹은 친구들 간에 대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걔는 실질적으로 모국어일지라도 배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애기들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봅시오 말하는데 틀리는 거 많잖아요 그죠 말을 굉장히 어느라게 해요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어주시는 어떤 본능적인 측면인데 실수를 워하지 않고, 않고 계속 대화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국어를 꼭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특히 영어를 꼭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3개월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으시고 곧장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한 3분의 2 정도만 들으셔도 스피킹 연습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용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끝까지 3개월 끝까지 들으시고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만 듣고 스피킹 연습에 뛰어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 장코치를 한번 믿어주시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강의는 자 기본사품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기본사품사라 했는데, 사실 이 기본사품사로 가고 에이, 뭐, 저는 저렇게 쉬운 걸,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강은, 저, 지금 하는 1강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강부터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2강은 어떤 내용은 다르냐면, 기본사품사지만은, 기본사품사의 명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죠? 명사류에는 6가지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형용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2강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류는 문장 속에서 어떤 품격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명사류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쓰인다 형용사류는 보어로 쓰이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2강도 안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방금 답변을 못 하셨던 분은 2강 꼭 들으십시오 2강부터는 자 1강 기본 사품사입니다 자. 우리 자 처음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주 초보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어, 느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용어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우다 보면 기본 용어들이 있어요. 어, 사실 이 용어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두지 못하면 강의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강의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뭐 수학하면 수학적인 용어가 있을까요? 그죠? 어. 뭐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뭐 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냥 대충은 알겠지만은. 하여튼 용어에 대해서 모르면 그 강의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부터 제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바로 강의 들어갑니다. 자, 1. 자,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 단어, 그죠? 분필, 볼펜, 칠판, 뭐, 사람. 다 아시죠? 꽃. 다 아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어. 자, 두 번째, 품사예요. 품사. 자, 품사가 뭡니까? 품사라는 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어떤, 뭐, 분필, 책상, 칠판, 이런 걸 명사라 하죠. 그죠? 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명사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뭐 예쁜 아가씨 그죠? 어. 뭐 정직한 사람 뭐 이렇게 할때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름다운 예쁜 정직한 이걸 형용사라고 해요. 부사도 있어요. 그죠? 동사도 있고. 그러니까 품사라는 거는 요 각각의 단어가 자, 적어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 자, 자, 아,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군요. 그죠? 자, 여러분들 노트가 있으시면, 자, 노트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요 부분, 그러니까 제, 제 후면에 있는 이 중간 부분을 그, 필기하실 때는 여러분 보시는 노트 우측편에, 오른쪽편에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쪽 왼쪽편에 가서 적게 되면, 어, 여러분들 보시게도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오른쪽 그 중간 부분에 작성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그죠? 이루는 그 구조, 그러니까 뼈대를 그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처음부터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왼쪽 부분은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어떤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이나 표현적인 내용들을 왼쪽 편에다가 적을, 어, 적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적을 것인가 왼쪽 편에 적을 것인가를 어,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노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 복습도 잘 하시고 자, 품사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자 단어가 자 가지는 성질이다 그죠?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성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자 ex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명사 아, 명사 있죠? 그죠? 형용사 있죠? 또뭐 있습니까? 부사 있죠? 동사 있고 에? 뭐 전치사, 의문사, 자, 품사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 여러분, 이거 어, 이 부분 뭐 여기까지 적으셔도 되고 요거 다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명사, 형사, 부사, 동사까지만 적으셔도 되는데 음. 품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의문사, 의문접속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자, 사실은 그 모든 품사가 그죠? 이네 가지, 이걸 어떻게 보면 기본 사품사라고 해요. 기본 사품사인데, 이 기본 사품사에서 자, 파생되어 나왔다. 혹은 가지치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사에서 파생돼 나온 거고요. 어, 명사에서 뭐 대명사나 동명사나 그죠? 명사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죠? 어. 자뭐 형용사에서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나 이런 것들이 막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사는 굉장히 많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자 기본 사 품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그명사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자 원래 이름 명자잖아요, 그죠? 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명사예요 어, 명사고 이제 형용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어. 이제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수식해 주고 꾸며준다 그러죠 그렇죠? 부사라는 것은 동사를 꾸며준다 어. 동사를 꾸며준다 어. 자,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린다 이러면 달린다는 동사거든요. 다자로 끝나면 동사예요. 그러니까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조용하게 밥 먹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이럴 때 열심히 조용하게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기본 사품사입니다. 동사는 하여튼 다자로 끝나면 다 동사예요. 예,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요다 적으셨죠? 음. 자, 여러분 노트 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트 필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내용들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영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강의가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접 손으로,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는요, 굉장히 오래 가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요즘 저는 뭐, 자전거 타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자전거 위에 올라가면 탈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걸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아마 평생 동안 자전거 안 타더라도, 죽기 직전에 자전거 타면 탈수 있을 거예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익힌 거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몸으로 익힌 거, 그러니까 손으로 익히고 입으로 익힌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러니까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눈으로 익혀놓으면 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익힌 걸 말로써 이렇게 표현해보죠, 그렇죠? 그게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스피킹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습하실 때도 우리가 뭐 앞으로 영어 문장들도 나오고 할 텐데 꼭 목소리를 내서 복습을 해 주십시오. 눈으로 익힌 분들은 제가 질문, 그러니까 전반부 20분에 그 복습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으로 익히신 분은 답변을 잘못 해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근데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입으로 소리 내서 복습해 오신 분들은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 해요. 명사류에 뭐가 있죠? 이러면, 명사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용법, 이렇게 딱 나오는데, 눈으로 켠 부분은 이렇게 답변해요.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본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건물, 기초공사 하는 거 알죠? 그죠?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거는 스피킹에 뛰어들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일정한 부분이 확실히 내게 돼 있는 사람은 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뛰어들 수가 있어요. 용기가. 그런데 기본기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더라도 용기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품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아, 단어와 품사에 대해서 배웠데 자, 기본사품사의 의미.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의미. 자, 기본사품사의 의미.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본사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기본사품사의 의미. 자, 이 말은,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 맨 끝에, 이게 꼬리 밑자예요. 이게 단어고, 그죠? 요게 단어고 요게 꼬리야 단어 할때 어자로 끝나잖아요 어, 꼬리미 단어의 꼬리에 어떤 것이 오면 이게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고 동사가 되느냐 하는 법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동사 설명하면서 뭐 하여튼 다자로 끝나면 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법칙이네요 다자가 동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제가 또 그 여러분들은 그어 많은 사람들을 그니까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처음 이렇게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품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게 현실, 현실이었고, 자 품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사실 영어를 하게 됩니다. 사품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 우리 요 품사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익혀봅시다. 그죠? 어. 자, 1. 자, 명사류의 의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명사류의 의미. 자, 명사, 명사이라면 보통,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명사이라면 하여튼, 명칭이에요. 그죠? 이름, 명칭. 그 그러니까 칠판, 지우개, 분필, 볼펜, 이런 거 전부 다 이름이 있는 게 명사예요. 그죠? 이거 다 아시잖아. 그죠? 아, 이건 의미가 아니고 그냥 명칠, 명칭일 뿐이에요. 그죠? 자, 요 명칭은 일단 빼겠습니다. 아, 명칭은 일단 빼버리겠습니다. 의미라고 했으니까, 의미라고 했으니까,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나 하면,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암기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거 암기하지 않고는 영어가 정복할 길이 없어요. 정복은 아니지만,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 미음. 자, 일단 적어보십시오. 뭐, 뭐, 미음, 뭐, 뭐, 것. 자, 뭐, 뭐, 미음으로 끝나면 명사다. 뭐, 뭐, 것으로 끝나면 명사다.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자,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한번 봅시다. 왼쪽에.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다 EX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왼쪽에다 EX 이렇게 적으시고. 아, 따라 적어 보십시오. 자, 가다. 가는. 갈. 혹은 감. 혹은 가는 것. 혹은 가기. 자 이렇게 적어봅시다. 어. 또그 밑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아름다운 한번 적어보세요. 아름다운, 예쁜, 행복한, 뭐 조용히, 뭐 빠르게, 예쁘게. 그죠? 어, 뭐, 놀랍게도, 뭐, 이렇게. 자, 놀랍게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명사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짜로 끝났어요. 그죠? 어. 자, 다짜로 끝나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죠 한번 들어보셨죠? 이죠 동사예요, 동사. 자, 이걸, 자, 이거 동사예요. 그죠? 어, 하여튼, 아름답다. 이렇게 하여튼, 다짜로 끝나면 동사라고 일단 취급하십시오. 자요가는 했어요. 자는 저기 미음 겉, 기라고 다고 없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명사는 아니에요. 자감할때 미음이 왔죠. 감할때 미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 자 미음으로 끝나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다는 동사고 감하는 거는 동명사가 돼요. 동명사가 돼서 이걸 동명사도 명사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사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해요. 감. 자, 가는 것. 그죠? 가는 것도 명사예요. 이것도 사실 동명사예요. 명사. 동명사라는 건 뭔가 하면, 동사가 명사화 된 거야. 여러분, 동명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투 부정사란 말도 있어요. 그죠? 가는 것, 이거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한번 들어봐 봅시다. 자, 가, 기. 이것도 사실 동명사예요. 자, 이게 그냥, 그냥 명사는 아닐 거예요. 명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필, 뭐, 사람, 꽃, 이렇게. 명칭이 있어야 명사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다에서 가는 것, 가다에서 감, 가, 기, 이렇게. 변형됐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명사화됐다해서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걸 명사류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쪽으로 넘어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미음감 가는 것 가기는 명사류 의미에 속한다 그랬죠, 그죠 사실 명사류란 말은 자, 아까 제가 기본 사품사에서 굉장히 많은 품사들이 파생되었어. 가지치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명사류에는 사실 여러 개의 품사가 있어요. 명사류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 우리 다음 시간에 적을 겁니다. 어. 자, 고그 명사류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동명사도 있고 그죠?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있다는 겁니다. 어, 그 요거 세 개는 해결됐어요. 요거, 요거, 라고 다고 이렇게 있는데, 자이 라고 다고가 뭔가 하면 우리 자 이거 많이 좀 I think that 하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뭐 나는 그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I think that he is a student.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게 주어고 이게 스스로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that he is a student 하는 게 자, 나는 그가 학생이 이게 라고예요. 라고. 해요, 라고. 아, that의 뜻이 뭔가 하면 that의 뜻이 미염 걷기라고 다고의 뜻을 갖고 있어요. that이. 네. 자, 대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많죠, 그죠? 대세 뜻은 미음 걷기라고 다고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거 다룰 거예요. 복문할 때. 그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목적절이야. 네. 목적어고 목적절인데, 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목적어에는 꼭 명사류만 쓰인다. 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 배울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목적어에는 반드시 명사류만 쓰인다. 그러니까, 이 라고가 명사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명사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라고, 다고가 명사 의미에 속한다라고 일단은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대충은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몇 가지죠? 자, 미음, 걷기, 라고, 다고 했으니까 명사류의 의미에는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그죠? 우리 다음 시간 계속 물어봅니다. 자, 명사류의 의미에는 뭐가 있죠? 라고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뭐, 미음, 것, 기, 라고, 다, 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조금만 열심으로 공부하시면 이 강의가 굉장히 쉽고 또 알찬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 한번 들어보지, 뭐. 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실패하게 돼요. 아마 두강 이상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꽤 독한 마음으로, 자, 요번 기회, 기회에 한번 기본기다지게 한번 끝내보자. 그죠? 그러고 이제 단어만 암기하면서 스피킹 연습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스피킹을 배우게 돼요. 아마 남은 인생 영어를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죠? 또 좋은 직장도 없고, 그죠? 네. 자, 두 번째. 형용사류의 의미 자 우리 기본 사품사 중에 명사, 형용사, 부부사, 동사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형용사류,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명사를 꾸며준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부부사의 주된 기능은 뭐죠 동사를 꾸며준다 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형용사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자 형용사류의 의미에는 뭐, 뭐, 니언, 뭐, 뭐, 의, 혹은 뭐, 뭐, 리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쉽죠? 세 가지니까. 뭐, 뭐, 니언, 뭐, 뭐, 의, 뭐, 뭐, 리얼. 자, 여기 니언이 왜, 왜 형용사가 되었습니까? 보세요. 아름다운 꽃. 했을 때. 자, 아름다운이 꽃을 수식해주잖아요. 그죠?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인데. 아름다운 할때 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 조용한, 그죠? 뭐, 이국적인, 뭐, 이럴 때. 니언으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그죠? 니언으로 끝나면서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자, 뭐, 뭐, 의,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소유격 대명사예요. 소유격 대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뭐, 마이 하우스하고 마이 스쿨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나의 학교. 소유격 대명사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수 없고, 항상 뒤에 명사를 붙여써 와야 되고요. 뭐, 우리 집, 이럴 때, our house, 이렇게, 그죠? 어. 뭐, 나의 오빠, 뭐, 나의 형, 이럴 때도, my brother, my sister, 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럴 때, 뭐, 뭐, 의로 끝나면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사 의미가 돼요. 그죠? 어. 또, real도, 보시면, 자, 가다 하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죠? 다자로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 누가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내일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사람 이랬을 때. 그죠? 갈 사람 하면서 리얼로 끝나면서 갈이 뭘 수식합니까? 사람을 수식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의미가 되면서 이게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갈 사람 이럴 때. 그죠? 어, 그러니까 리얼로 뭐, 먹을 사람, 이래도, 그죠? 먹, 먹다는 동사인데, 먹, 얼리 되면 형용사화가 된 거예요. 그걸 뭐, 현재 분사라고 봐도 되고, 그죠? 사실 뒤에서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때려주는 건데, 자, 우리 아직 그거 안 배웠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세 가지가 형용사 의미에 속한다는 거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면 앞으로 더 이상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못 외워두시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명사류의 의미에는 미음 것, 기, 라고, 다섯 고다 가지. 형사류의 의미에는 니언 뭐뭐의, 뭐뭐리얼 세 가지. 그죠? 가보니까 저기 하나, 아, 아, 저기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여기서 보면 가는 했으니까 여기 형용사죠. 그죠? 자, 갈 했으니까 이것도 형용사예요. 자, 요렇게 되면, 자,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봅시다. 이 아름다운 요 형용사죠, 그죠? 예쁜 또 형용사고, 행복한 또 형용사고, 자, 희, 개, 개, 도.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이거 뭐겠습니까? 네. 저쪽에서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이거 치워버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동사류. 자 동사류의 의미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자 동사류의 의미는 뭐가 있나면 너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다, 뭐뭐 뭐, 다자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예요. 가다, 먹다, 마시다, 자다, 뭐 그죠? 어, 이사 가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다자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죠? 어. 자네 번째. 자, 부사류의 의미. 자, 부사류의 의미에는 뭐가 있나? 자, 이것도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자, 적어보세요. 그외 나머지 전부에. 자, 그외 나머지 전부. 쉽잖아요. 그죠? 그니까, 뭔가 하면, 미연, 것기 라고, 다고, 아니고, 니언 의, 리얼, 아니고, 다, 아니면, 전부 다 부사라는 거야. 자, 이래 되면 완전 정리가 되어버렸죠. 그죠? 어, 완전 정리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기본 사품사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어. 자,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품사를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만약에 필요해서 단어를 찾아야 될 경우, 사전을 찾아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그 뜻도 중요하지만, 이게 품사가 뭐냐라고 먼저 인식을 해 주셔야 돼. Beautiful 찾아보면 아름다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보면 A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Adjective 이렇게 해서 A 적혀 있는데, 아, 이거 형용사구나. 그죠? 형용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름다. 아름다우이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확실히 품사를 구분해야만 그게 영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집어 넣어야 될지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외 나머지 전부 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면, 자, 시간 부사류가 있어요. 시간 부사. 자, 시간 부사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내일, 이게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어, 뭐 5시에, 그죠? 어제 저녁에, 뭐 지난주에, 내년에, 작년에, 10년 전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부사라고 보셔도 돼요. 부사에서 요 기억해야 될거 거요. 두 가지예요.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전부하고 시간부사류. 그죠? 어, 시간부사류. 이러는데, 자. 자, 일단 요 시간 부사류만 외워두세요. 아, 나중에 우리 장방시 이래갖고, 장소 혹은 방법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 전부 다 부사류라고 취급한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데그 가운데 이제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인데, 그 중에 시간만 지금 여기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 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조용히요. 희는 명사 어미 아니죠. 부사 어미 아니죠. 아예 아니 동사 어미 아니죠. 형용사 어미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부사 어미예요. 그죠? 그게 부사예요. 빠르게. 이것도 부사예요. 그죠? 예쁘게. 이것도 부사예요. 놀랍게도 이것도 부사예요. 뭐더 예를 들어 보자면 뭐 현실적으로 뭐 이런 말 하자.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부사예요, 부사. 그죠? 정치적으로 이것도 부사고, 뭐, 맛있는, 맛있는은 뭐죠? 품사 구분해 보세요. 맛있는. 니언으로 끝났죠? 형용사예요.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죠? 행복하는, 행복하는 형용사고, 그죠? 어. 어. 자, 이런 식으로 사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지껏 어렵다고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사품사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노트 작성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쪽 오, 그 중앙 부분은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 적어야 될거 그죠? 어, 확실히 구분해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 노트 오른쪽에는 어, 오른쪽에는 이 중앙 부분을 적어주시고 왼쪽에는 자, 장코치가 하는 대로 저쪽 부분을, 왼쪽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에. 자, 오늘 강의는 하여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첫 강의는 OT 시간과 기본 사품사에 대해서, 그 뭐, 첫 강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안 들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가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어, 이분 꼭 아셔야 다음 강의 들을 수 있고, 두째 강 아셔야 그 다음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한 강이라도 건너뛰면 그 다음 강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강의가 뭔가 하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이 강의를 보면 29강 중에 제일 큰 강의가 의문사를 다루고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이죠. 의문문. 의문문 강의가 일곱 강의 크죠. 왜 그러냐면 의문문. 질문을 못하면 스피킹을 못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보면 평서문 그러니까 진술형 문장들은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문문은 상황이 어떻게 하면 주어와 스스로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의문사까지 붙어 버리면막 짬뽕이 돼갖고 그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일곱 강의가 소요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 큰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강의쯤 되는데, 3강부터 8강까지 6강의가 오형식입니다오형식 여러분, 오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아마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외운다. 자, 따라 해봐. 이렇게. 자, 1형식 뭐지? 주어 스스로. 2형식 뭐지? 주어 스스로 보호. 3형식 뭐지? 주어 스스로 목적어. 4형식 뭐지? 뭐, 뭐, 뭐. 5형식 뭐지? 뭐, 뭐, 뭐. 됐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여러분들, 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5형식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스피킹 못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건 탁 몽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 이거 자 제일 중요한 게 의문문 그리고 오형식 뭐두 번째 스스로 부분도 상당히 분량이 크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전부 다한강두 강짜리로 이렇게 진행돼 있는데 절대로 강의를 건너뛰면서 듣지 마세요. 어, 건너뛰면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 거예요. 그죠? 첫 강부터 우리 장코치하고 이렇게 잘 호흡하시면서 끝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점은 여러분 스피킹에 뛰어들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건 실질적으로 스피킹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킹에 뛰어들어야만 자꾸 실력이 올라가요 그죠 책상에 앉아서 영어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토익 만점 맞는 분이 영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요, 토익 만점 맞아도 영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죠? 어떤 분이 자기가 토익 만점 맞았다니까 주변 분들이 그죠? 이야, 자네 영어 잘하겠네 하고 막 계속 칭찬하더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자기는 영어 못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그럼 막, 그막 회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영어를, 그 영어 문장들을 암기하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하여튼 영어를 배우게 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자, 그죠? 무조건 단어 많이 한다고, 네? 혹은 토익 점수 많다고, 높다고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기본기가 튼튼해져야만 영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첫, 그첫 강의, 첫 앞부분은 꼭 복습하니까 질문합니다. 그죠? 명사. 기본 사품사에는 어떤 게 있죠? 이렇게 하고, 품사란 게 뭐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거는 품사가 뭐죠? 어, 예쁘게는 품사가 뭐죠? 뭐 이렇게 명사류의 의미에는 뭐가 있죠?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어, 아, 그러니까. 자, 오늘 강의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째 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자,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정말, 어, 독한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어를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좀 슬픈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마칠 때까지 영어를 공부했는데 결국은 스피킹 못했다. 참, 그,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스피킹에 이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